나는 로또를 살때 버릇이 있다. 로또 자동 구매 후 가까운 판매점 가서 같은 번호로 사는 습관이 있다. 로또 당첨자 명단을 볼때 근처 거리에 자동 하나와 수동 하나 있는 경우를 보면 나와 같은 케이스로 보면 된다. 그 주는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나는 원래 한 달에 한번 꿈을 꿀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그 주에는 일이 피곤했는지 일주일 안에 몇 번이나 꿈을 꾸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스토리로 생생하게 기억날 꿈도 구웠고길 가다가 가방에 새똥을 맞는 더러운 상황도 꿈에 나오는 한 주였다. 나는 새똥을 맞은 날 오는 길에 로또를 구입했다. 토요일 아침에는 일이 없다는 인력소장의 문자를 받고 알바몬에서 당일 아르바이트를 지웃거리는 나였다. 그날도 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를 갔었다. 일은 힘들지만 몸쓰는 일은 항상 이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다. 나름 운동도 되고 기분이 좋았다. 오는 길에는 막걸리를 사서 두병 먹고 해롱한 상태로 시계를 보니 옷또 주청시간 30분 전이었다. 나는 별 길에는 안 하고 누워서 본을 만지작거리다. 눈꺼풀이 스르륵 잠기는 걸 이기지 못한 채 잠에 들었다. 몇 시쯤 됐을까? 새벽에 화장실이 깨어나 볼일을 보고 누워서 몇 시쯤 되었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다. 로또 확인을 할 생각보다 피곤한 몸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로또는 그냥 매주 있는 기부행사라 생각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주는 기억해보면 이상한 꿈자리부터 세통까지 누군가 나에게 신호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당첨사제를 알게 된건 월요일이었다. 그날도 인력소에 들려 아침에 일거리를 받아 일을 나가 하루 일당 11만 7천원 받고 집에 도착했다. 씻기 전 나는 외투 안쪽 호주머니에 로또가 잡히는 걸 느꼈고 QR코드를 찍어보았는데 당첨된 것이다. 그 기분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을 하자면 전기를 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QR코드를 찍어보고 1분동안 가만히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로또 어플을 켜서 당첨 판매점을 확인했는데 내가 산 로또 판매점 두 곳에서 자동과 수동 모두 나온 걸로 나왔다. 당첨자 수는 6명, 당첨 금액은 34억. 나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가서 로또 종이권에서 QR코드만 10번 넘게 찍어본 것 같다. 그리고 샤워할 때이 상황이 꿈일까봐 찬물로 샤워를 했다. 샤워가 끝난 후 책상 위에 당첨 로또 용지를 바라보면서 뽀뽀도 하고 손으로 집어가며 눈으로 하나하나 당첨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1등 맞다. 그것도 두 장. 가슴이 떨려온다. 덩달아 갑자기 맥이 풀리며 현기증이 난다. 실감이 안 났지만 이건 현실이었다. 나는 저녁에 아버지한테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시냐며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수육보쌈 집에 연락해 풀코스로 하나 시켜서 같이 식사를 했다.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이야기 할까 고민을 조금 했지만 나는 로또가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사로 몇번 접했던 기억이 나서 평생 숨기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혹시 모르는 로또 당첨용지의 분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퍼백에 로또용지 두 장을 넣어서 보관하였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렴풋이 계획하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다. 당첨된 사실을 알고 다음 날 찾으러 가는 그날은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이날을 회상하면 죽음을 최소 10분을 연장할 정도로 흥분되어 잠을 제대로 못 실었던 것 같다. 원래 잠을 자면 누가 발로 차도 모지런나는 타입인데 그날은 어렸을 적 놀이공원 가기 하루 전날처럼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다. 내일 입고 가로부터 당첨금 찾으러 갈 계획까지 당첨금을 일부 찾아서 빚을 변제하고 중고차를 한대 바로 살 계획까지 세웠다. 잠이 오지 않아 늦은 새벽이 되어 다시 잠을 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7시가 다 되어 갔다. 보통에는 일을 나가느라 알람이 없어도 5시에는 자동기상인데 잠을 설쳐서였을까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집에는 나 혼자였다. 일단 가장 먼저 한건 어제 지퍼백에 넣어두었던 노트 용지부터 꺼내서 다시 QR코드를 찍어 확인하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1등인 걸 새삼스레 확인하였다. 씻고 나서 가방에 갈아입을 옷을 상하에 한 벌씩 준비해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지하철을 타고 서대문역으로 향하였다. 출근시간 지하철은 오랜만에 타는 건데 사람이 진짜 많았다. 지옥철 그 자체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외투 가슴 속 호주머니 부분을 자꾸 만져봤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빚을 변제하기 위해 동전부터 당첨금 수령 후에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서 옷을 한번 바꿔 입을 계획까지 나의 동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일단 서대문역에 도착하였다. 나가보니 줄지어 있는 빌딩들이 너무 멋있었다. 옛날에 광화문에 몇번 와봤었지만 그날은 떨려서인지 흥분해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이고 감회가 새로웠다. 6번 출구 앞으로 나와 농협 본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로또 당첨자들이 5층으로 올라간다는 걸 주워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5층으로 올라갔다. 들어갈 때 보니 은행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리고 내가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아무도 관심있게 보지는 않았다. 5층에 올라가니 작은 창구가 보였고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길래 뽑았는데 대기 인원이 0명이라 바로 내 차례였고 은행 직원이 어떻게 오셨냐며 물어봐서 지퍼백을 꺼내 로또 용지 두 장을 주면서 당첨금 수령하러 왔다고 했다. 1등이냐고 묻는 창구 직원한테 그렇다고 하니 갑자기 따라오라며 어느 방안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그곳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에게 안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달라고 하여 잠시만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중년 남성은 나에게 농협 통장이 있냐 물어보았다. 나는 10년 전에 만들어둔 통장 하나가 생각났다. 통장은 금지했고 계좌 또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중년 남성은 알겠다며 나에게 통장 카드 재발급 관련 서류 사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나는 담당자에게 일일 하루 카드로 찾는 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인한 용지를 가지고 사라진 지 10여분이 좀 지났을 때 중년 남성은 통장 한 개와 체크카드 한 개, 로또 당첨 영수증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나에게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당첨금을 어떻게 쓸 건지 물어보길래 나는 일단 빚부터 갚고 천천히 생각 중이라고 답을 하였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바로 가봐야겠다고 말을 하고 나중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중년 남성의 명함을 한장 받았다. 나는 허겁지겁 은행 앞으로 나와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한번 숨을 쉬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 숫자 확인을 하니 새우 26억 4천만원, 총 5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화장실을 들렸다. 가지고 온 옷을 갈아입고 매트도 벗어 가방 안에 넣었다. 모자도 쓰고 가방은 미리 가지고 온 대형 쇼핑백에 넣어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였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한두 정거장 지나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도착한 후 통장을 열어 다시 보고 통장은 가지고 나가 태워버렸다. 어차피 요즘 같은 인터넷 뱅킹 시대에 통장은 필요 없는데 혹여나 누가 볼까봐 그랬었다. 가장 먼저 내가 집에 온후 로또 당첨되고 처음 한 일은 쇼핑이었다. 집앞 백화점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옷 사고 싶은 옷으로 바지 두 벌과 상의두 벌, 외투 한벌 사고 나니 60만원 정도 나오더라. 결제하고 백화점 나오는 길에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씁쓸한 감정이 드는 건어쩔수 없었다. 60만원이면 며칠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새로 산 옷들도 옷걸이에 걸어두니 시간은 2시가 되었다. 오늘 할 일이 더 남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에서 푹치고 싶은데 2천만원의 빚을 먼저 갚아야 했다. 빚금액도 내가 가진 돈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당첨 이전에는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그리 부담되는 돈이 아니었다. 빚을 갚기 위해 전화를 해서 가상계좌를 받아 전액 입금시켰다. 입금 후 30분 지났을 무렵 담당자에게 모든 빚이 완제됐다고 연락이 왔다. 그동안 인력소에서 알고 지낸 형님들 동생들 불러서 술 한잔 사기로 했다. 당연히 술을 사는 이유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되어 그동안 시험 준비를 했다고 인력소소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평소 평판이 나쁘지 않은 탓인지 젊은 사람이 노가다 하는 걸 가여워했었던 건지 나의 소식에 모두 축하해 주었다. 다시는 노가다 하러 오지 말라며 좋은 직장 축하한다고 해 주었다. 인력일을 하는 동안 허탈하기도 허탈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시간도 빨리 가고 다시는 먼지 먹을 걱정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지니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은 더 그랬던 것 같다. 일하다 누가 태클 걸면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다. 무사히 인력 일을 마친 후 시간 되는 형님 동생들을 불러서 인력소 근처 국밥집에 가서 국밥에 수육, 술도 적당히 시켜 밥을 한끼 먹었다. 누가 다 하는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어디있겠냐며 왕년에 내가 잘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듣는 스토리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못들을 생각하니 조금은 슬펐다. 나름 정이 들었었던 것 같다. 누가 말하길 누가 다 하는 사람치고 못된 사람 별로 없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엔 못되고 머리 좁는 사람들은 누가 다 대신 사기를 칠것 같다. 아무튼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보았다. 아무래도 중고차 한대 사고 공무원 공부를 해볼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예전에 빚 때문에 법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절한 공무원이 생각이 났다. 앞으로 돈 걱정 없으니 나도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해서 적당히 괜찮은 집도 사고 와이프 닮은 예쁜 딸 바보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고 싶다. 이제는 그 꿈을 맘껏 이룰 수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